임상에 노년동 장사꾼은 오늘도 바쁘다. 10와트짜리는 2층으로 올라가야 돼. 10와트짜리가 몇개 왔어? 내가 40와트랑 10와트짜리 섞어서 달라 그랬거든? 그냥 10와트만 왔어? 예. 네. 10와트를 한번 여기 한번 꼽아봐. 어,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거든 지금 이제 내가 일부러 섞어서 쓰려고. 음. 조심해라. 본인이 직접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 다 빼야 돼 이거 지금 최대한 조각기 올린 거지? 네 조명은 왜 교체하는 걸까? 이게 너무 밝어 딱, 팔... 딱 괜찮지 괜찮지. 네. 안쪽은 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어. 얘가 지금 10W인데 위에 게 60W야 60W 끄를 밑으로 내려서 네. 얘가 갓등이잖아, 지금. 네. 아무래도 밑으로 쏘는 역할만 하면 되거든? 네. 그래서 얘를 밝은 거를 끼고, 1 0트를 2층으로, 2층으로 끼고, 나왔다구요. 그리고 얘는, 네. 얘는 우리가 조명을 좀 낮춰줘야 돼, 조도를. 너무 밝고. 그래서 라카 있지? 라카를 네. 이제 노란 걸 사든 해서 맞춰야 돼. 얘가 너무 밝고. 지금. 은은하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 은은하게.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밝아 어, 어 위에 거다빼 일단 어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가 여기 바꾼 부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거의 바꾼 게 없습니다 여기 조명 이것도 등만 바꿨지 메인 조명 자체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일 자체만 제가 조금 더 연장을 했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원래는 뚫려 있었어요 뚫려 있어서 여기가 행했어요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은 제가 계단을 막고 안쪽은 우리 창고 역할을 할수 있게끔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안쪽이 어차피 계단 옆에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죽은 공간이었어요 죽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제가 막고 안쪽은 창고로 바꾸고 여기도 막아줘서 훨씬 계단 올라가는데 더 집중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데 바꾼 곳은 요 부분 요 부분을 바꿨어요 요 부분이 화장실 입구인데 너무 화네요 화장실 입구가 너무 바로 직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살짝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 우리가 어차피 숱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요 앞에는 사람들이 안 앉아요 화장실 바로 앞이라서 벽을 만들어 주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놓는 공간으로 제가 이렇게 포션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죽은 공간이라서 요 공간도 요 앞쪽은 화장실 입구라서 또안 앉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원래는 여기가 지금은 제가 셀프 주유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가 룸이었어요 룸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사용불가한 룸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해 보이고 너무 막혀있는 그런 느낌의 룸이었어요 그래서 문만 저희가 뜯어내고 문이 없는 것처럼 만들고 이 공간은 주류가 여기서 다할수 있게끔 그리고 셀프로 모든 건 셀프로 가져가서 다할수 있는 공간을 1층이랑 2층을 만들었습니다 과감하게 룸을 다 없애버렸어요 두 개의 룸을 없애고 그거를 이렇게 술로 할수 있는 그리고 셀프바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바꾼 거는 이제 화로가 하니까 뭐 후드 후드 만든 거 정도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겨울에 영업할 수 있게끔 이제 포장치는 거그 정도 거의 뭐 바꾼 건 없습니다 화장실도 그대로 사용한 거고 주방은 여기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바닥 자체가 주방인데도 주방 같지 않게끔 사용을 하고 있었고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바닥만 했습니다 나머지 뭐 따로 한건 없고 바닥만 새로 깐 거고요 이쪽 와보시면 기존에 주방에 이제 있던 건다 사용하는 거예요 다 사용하고 저희 집기들 들어가는 거 사용하고 요 바닥만 저희가 싹 바꿨는데도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데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가 일단 청소만 깔끔하게 하는 걸로 주방을 한 바닥만 바꾼 거 그리고 2층 테라스 쪽을 조금 손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칠만 제가 좀 환하게 완전 시커멓게 돼 있었는데 칠만 다시 한 겁니다. 냉장고도 기존에 다 있던 냉장고죠? 다 있던 거죠. 다 있던 거기 때문에 거의 돈을 안 드리고 오픈하려고 제가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웃음> 따라와 보시죠. 여기 문제점이 그전 영업했던 사람들이 색깔을 너무 못 맞췄어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예전에 막 분홍색 비슷한 쉽게 말하면 여기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당집을 만들어놨다고 아, <웃음> 하이, 자 2층 에어컨 뭐 이런 부분 다 그대로 다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룸이었는데 셀프 주유소 셀프로 가져갈 수 있는 술 공간 그리고 셀프로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 냉장고 나머지는 다 그전에 있던 겁니다 바깥쪽 화장실도 그대로 있던 겁니다 바깥쪽 이제 테라스 부분만 좀 바꿨어요 자 원래는 이쪽이 막혀 있었어요 테라스가 여기처럼 벽처럼 연결되어 있었는데 제가 텄습니다 여기 트고 저 앞쪽 트고 여름에 그냥 이걸 그대로 밀고 여기 다 깔고 장사할 거예요 그냥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메인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를 다 죽여 놨었습니다 그리고 조명 달아주고 요것도 난간이 너무 낮아서 술 마시면 위험해서 요 난간 다 올려놨습니다 요 정도로 바꾸고 근데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워낙 이제 고칠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싹 철거를 하고 싹 메인을 다 없애버리고 인테리어 하는게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훨씬 편한데 여기는 손대면 다돈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를 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움직여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컨셉에 맞게끔 뭐또 혹시 뭐 궁금한게 있는 아까 조명 가셨잖아요 네. 조명 가실 때 음. 그 와트 수가 음. 높으면 밝고 음. 낮으면 어, 음. 좀 어두운 게 맞는 겁자 할로겐 LED에 따라서 조명이 이제 운치가 달라지고 와투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조광기를 달아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LED는 조광기를 달면 힘들어요 LED는 조광기를 달면 잘안 먹혀 근데 할로겐을 달아서 LED랑 할로겐이랑 잘 섞어서 제가 지금 조광을 하면서도 이제 그 분위기를 잡아 나가고 있는 거야 처음에 이제 너무 밝은 걸 제가 사 가지고 달았더니 아 이거 너무 밝다 해서 이제 그 조도를 맞춰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저 맞추는 게쉽진 않아 계속 이제 낮에 맞춰보고 밤에도 맞춰보고 해야 되니까 낮에는 너무 어두웠는데 밤에는 너무 밝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해야 돼요 너무 또 밝으면은 눈치가 또안 나니까 그렇다고 너무 어두우면은 하거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건강은 없어요. 음뭐 그러면 뭐 인테리어 부분은 뭐 거의 뭐 끝났네요. 어요 정도만 제가 바꾼 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여기 폴딩도어나 이런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름에는 폴딩도우 확 열고 이거 확 밀면은 같이 연결되는 한 공간이 되겠죠. 자, 제가 많은 장사를 하고 인테리어도 많이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날라가는 돈이에요. 장사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오픈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컨셉에 맞춰서 또 오픈하려면 인테리어 할 수밖에 없지만 컨셉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기들은 사용하면서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 하고 생각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화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거의 필요가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